요시케론의 미러리스, EOS R 또는 EOS RP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1.4 업데이트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아, 왜? 만약에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를 포기한, 눈치 보면서 열심히 놀았던 학생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마음 졸이게 기다리지 마시고 안 편하게 신나게 노세요 건강관리잘하시실요 군대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서 EOS R, 그 다음에 EOS RP의 1.4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 AF 성능이 향상되었다, 뭐, 트래킹 향상이 향상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reduced lag time between the e l e c t i auto focus랑 LCD 사이의 어한 시간 격차, 그러니까 latency time이 이제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구요. 뭐또뭐 뭐 AF 프레임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 이건 저도 가끔씩 한번 느꼈었는데 어 이제 서버 AF 할때 이렇게 트래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고 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안 됐던 게 있었어요 변경이 안 됐던 것들 요게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PTP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보안 관련된 사항인데 통신 관련 보안 사항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래 세개의 사항 있죠 뭐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이번 캐논 1.4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게 뭐냐라고 했을 때 iaf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피사체 트래킹 기능의 업데이트예요 이거는 뭐 기능이 업데이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만약에 1.4 업데이트가 유료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주는 그런 유료라고 했더라도 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캐논의 1.4 업데이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iaf 예요 눈을 추적하는 기능인데요 1.3 버전에도 있었냐 있었습니다 1.4 이전에 iaf 는 어땠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프레임 사이즈에서 우리가 촬영하는 프레임 사이즈에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 진짜 아무리 못해도 4분의 1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대비라든지 아니면 위상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하는데 이거 작동도 바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한 2, 3초 뒤에 그때부터 눈에 예, 트레이킹 마크가 뜨면서 이렇게 작동이 됐었어요 실은 있으나.. 업데이트 나... 전에 캐논의 IAF는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똥망이었어요 뛰어놀고 그 다음에 뭐 왔다갔다 하는 여자친구 찍어주고 할 때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었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으로 꾹꾹 누르고 그래서 야외에서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멈춰 멈춰 이말한 100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アルフォコス 자막트레킹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트레킹 기능은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트레킹 기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비나 위상차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 잡아요. 가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1.4 업데이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향상돼서 이제는 뭐작다그래서뭐 뭐 쉽게 놓치지도 않고요. 어, 쓸만할 만큼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제가 판단해서는 뭐 소니보다는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못쓰는 거였다면 지금은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유튜버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어 소니와 캐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1.4 업데이트 전이라면 캐논보다는 소니를 한 7대3 정도의 확률로 더 많이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좀 다릅니다 일단 은 캐논의 최고의 장점은 색감이죠 뭐 소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색감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 주관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미 캐논의 어떤 컬러 사이언스나 아니면 그 색감이란 부분은 증명이 됐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대표 소니 유저인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리라는 분의 영상에서도 예전에 USA HD라는 픽처 프로파일을 사용했는데 ushd 는 소니의 카메라의 색감을 캐논처럼 바꿔주는 것을 ushdpp 라고 얘기하고 이제 29달러 짜리인데 돈을 줘서 라도 소니 유저는 캐논의 색감을 바라는 것이었지만 캐논의 유저는 소니의 색감을 바라 뭐 이거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두번째로 소니의 추적 기술은 정말 따봉이었습니다 특히 뭐 i i f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뭐 뭐 끝판왕이었죠 뭐 돌아가도 찍고 탁탁탁탁 이런 모습들 이제 업계의 선두자였기 때문에 제가 소니의 A7 Mark 를 지금 찍고 있는 캐논의 USR과 같이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번에 1.4 업데이트를 통해서 캐논은 소니보다 한발더 앞서 나갔어요 소니는 영상 촬영 중에는 눈을 잡지 못하거든요 얼굴만 트래킹이 됩니다 소니 안되죠 그렇다고 보면 캐논이 완벽하냐고요? 아이 그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카메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K 크롭, 뭐 손떨방 없는 바디 가장 저를 화나게 만드는 거는 720p 120프레임 아, 9 0 d 에서 넣어줬는데 왜 US를 안 넣어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은 소니는 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니의 가장 큰 단점은 정말 이같은 UX에 있습니다. 네, 터치가 안 돼요. 네, 터치가 안 되는 UX 그리고 이제 발열 부분 4K 쓰다가 이거, 그 발열이 심해졌습니다. 뭐, 기기가 뜨거워졌네요. 끌게요. 라고 하는 메시지. 뭐, 소니 유저는 뭐 계속 보셨을 겁니다. 캐논 쓰면서 한 번도 그런 거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 프리징. 메뉴 이동이 안 돼요. 간혹. 그막 얼어가지고, 그, 직, 직하는 그런 메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프리징 현상. 또, S로그 촬영 시에 오토포커스가 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예. 포커스가 어리버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단점들.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카노는 이렇게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니 안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니가 장점이 많은 바디이기 때문에 모든 단점만 찾아보고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를 고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카메라는 없어요. 뭐 사람들 똑같잖아요. 다 모두 다, 그냥 모두 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ASMR Mark III를 사용해 보면서 저의 어, 어떠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로 드리자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어떤 납품을 하시는 어떤 그런 업자가 아니시라면 저는 캐논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를 기획하신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또 기획한 컨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색 보정을 하려고 투자하는 시간보다 한 5조 5억 배 정도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초보자와 아마추어를 위한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USR 혹은 USRP 이용자가 아직도 1.4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예, 바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바뀐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졌는지 일단 자금이 부족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있다면 USRP,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USR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두 모델은 둘다풀 프레임 바디예요. 그러면은 왜 가격이 저라면 크롭 바디는 추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M50이라든지 소니의 A6400이라든지 뭐 등등등 제가 크롭 바디를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집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환경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광각렌즈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요 어차피 예, 거기서 거깁니다. 좀 가볍게 시작하시고 싶다면 그리고 좀 환경적인 제약을 덜 받고 싶다면 차라리 저렴한 U.S.R.P.로 가시는 게좀더 현실적이고 또 최종 결과물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U.S.R.P.는 또 기계도 작아. 자 오늘의 내용이 뭐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뭐 기존의 소니 유저분들은 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소니 유저입니다. 저도 소니 유저고 동시에 캐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일단 초보자님들과 아마추어를 위한 채널이에요 프로분들은 알아서 다 하십니다 어떤 카메라를 들여도 거기에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쓸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현대생활 백서였고요 아주씨였습니다 바이. 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캐논이나 소니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찍기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